다셔야 줄게 어려운데요 염불이 어렵네요 염불이 아다 그거 내공이 아니, 아니 스님들도 그 염불 잘 하시려면 내공 있어야잖아요 막그 그 쉽게 그냥 막막휘떡이 툭하면은 네. 네. 그게지 각설이 동 맞습니다. 장터의 각설이지 어디 스님의 염불이라 하겠습니까 각설이 수준인데 너는 더구나 도승 도승 아닙니까 대사님 <웃음> 아이저저저흥보 어, 니? 네? 박을, 이, 해가지고 말이, 그, 니? 어... 그, 그렇게, 제비가 그렇게 물어 다줘서 억신만큼 장자가 될 털을 알려준 양반이온! 명당 털을. 하늘에서 좀 보냈는데. 그렇지, 하늘에서 보냈는데. 아! 네. 박자인두 박자. 다무아미타불다무아미타불 박자. 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삼매소수공덕예요, 삼매소수공덕예요. 아,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무자비하게만 하 되지. 섬세하게 해야 돼. 상내 소수콩 어두게요 콩덕두요 상내 소수수 어두고 쑥여러분 상내 소수콩 어두게요 시작 상내 소수콩덕두요콩수두고콩어두요 <목소리> <수 목소리> <수 목소리> 唐叔叔叔空得叔叔叔叔叔叔叔叔叔叔叔叔叔叔叔叔叔叔叔叔叔叔叔叔叔叔叔叔叔叔叔叔叔叔叔叔叔叔叔叔叔叔叔叔叔叔叔叔叔叔叔叔叔叔 왕비전하수제이뻐왕비전하수재이온 쟤도 하수천추, 세자하 하수천추, 하수천 하수천추, 쟤전 국태민안범 도전 국해민안 건륭정 나무와미타불 니짓 나니 거기를 겡겡겡 계서 내려와 짓고 나니가 어디 있어 개 꽝공공 짓고 나니 꽝짓 나니 이 대게 동냥 맞소 yeah. 자 해갖고 만들어갖고 어할수할수 있을 란가 어려운데 <웃음> 뭐가 <웃음> 좀 엄청 어렵냐 조금 더 배웁시다. 이. 뒤에 것 흥보가 밖을 나와 보니 흥보가, 흥보가 밖을 나와 보니 중이 왔건을 중이 왔건을 여보시오 대사님 여보시오 대사님 내 집을 틀러 보오내 집을 틀러오 서발 장대를 휘둘러도 서발 장대를 휘둘려도 거칠 문적이 없는 집이오. 거칠 물건이 없는 집이요. 물건이라고 하지 말고 그렇게만 우리 전라도 말이 아니야. 거칠 문적이 없는 집이오. 거칠 문적이 없는 집. 문적 문적 거칠 문적이 없는 집이오. 거칠 문적이 없는 집이 저중이 대답되. 저중이 대답되. 소은걸으로 소승은 걸승으로. 백문전을 당도하니 백문전을 당도하니 곡소리가 낭자 건을 곡소리가 낭자 건을 생사가, 생사가 미판이라 생사가 미판이라 무슨 연고가 계시온지요 무슨 연고가 계시온지요 흥보가 되다 흥보가 되다 보대 흥보가 되다 보대 콘솔들은 다소르고 권소들은 다 소로 하을 것이 없어, 먹을, 먹을 것이, 것이 없어, 없어. 죽기로 오는 길이요, <웃음> 죽기로 오는 길이요, 불쌍하오. 불쌍하오, 불쌍하오, 불쌍하오, 불쌍하오, 복이라 하는 것은, 복이라 하는 것은, 임자가 따로 없는 것이니, 임자가, 임자가 따로 없는 것이니, 소승 뒤를 따라 오면. 소수수기를 따라오면 집터 하나를 잡아들리리다. 집터 하나를 잡아들리다 이렇게 엄숙하고 <웃음> 그 거룩하게 말하란 말이야. 다소 과장, 과장된 면은 있으나. 과, 그러면은 이런 도사, 이런 과장이 지금 무엇이요?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 일상적인 게 아니잖아. 그러고 좀 그런 것을 좀좀거북하게 그렇게 해줘야 돼. <웃음> 응? 그 거룩함과 불쌍함이 서로 만나는 지점이야. 이이 응? 풍부의 이 불쌍함이 그 거룩함 속에 그 거룩함을 발휘하게 하는 거예요. 아시지요? 응?